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포 제이드입니다. 제가 요새 영상이 좀 뜸했죠. 제가 근황을 좀 전해드리면 저번주에는 한국경제TV 채널에 금요일 오후 8시에 좀더코인즈라는 암호화폐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서 앞에 한 10분간 짧게 나왔고요. 이번주는 에나님이 나오실 거고 저는 다음주에 또 나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번주 영상이긴 하지만 링크는 일단 달아도 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토큰포스트에서 주관했던 이 블록체인 오픈포럼 있죠. 여기에서 스펀키님이랑 킬러웰님 그리고 소소님까지 해가지고 패널로 인고 인터뷰 디스커션도 했으니까요 나중에 토큰포스 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아마 애프터 파티 때 찍은 인터뷰 영상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음> 그래서 이오스 에어드랍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 이오스는 어떻게 됐나요? 에어드랍은 받았나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래소로 다시 옮겨도 되나요? 이러면서 많이 여쭤보셔서 급하게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 일단은 에어드랍 확인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마이더얼렛에 들어가셔서 지갑 정보 보기에서 로그인을 하셔 가지고 여기 토큰스 있죠. 트랜잭션 내역에 토큰스를 누르시면은 이더플로로라는 이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제 지갑 주소에 얼마나 EOS 있고 글로벌 소셜 체인이랑 소페이 및원뭐 KEOS 토큰 에볼루션 에어드랍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어요. 트랜스퍼도 보시면은 16개 SOP, 172개의 KEOS 일단 에어드랍도 다 비율이 다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토큰은 똑같지만 그래도 받은 에어드랍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코리오스에서 정리한 이 타임라인 보여 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보니까 제가 어, 체인스 거, 에버리피디아 거, 호스, 폴라리스 이런 것도 다 받아야 정상인 게 6월 1일 이제 기준 제네시스 스냅샷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스냅샷 날짜는 아마 2일에서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뭐 늦으면 15일이라고 에버릴 피디 하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대부분 6월 2일 기준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이후에 이제 호얼스는 30일에 들어올 거니까 한 내일 들어올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제네시스 스냅샷 이후에 90일 이내에 또 들어온다 하고 하니까 좀 이오스 토큰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또 에어드랍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에벨피디아도 받고 싶고 플라리스도 받고 싶기 때문에 아마 뭐 스냅샷은 등록이 된것 같고 에어드랍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외에도 이오스 에어드랍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스케줄 에어드랍 스케줄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어, 링크로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요 이오스 플레이어 해가지고 여기에 또 링크 달아 드릴 건데 여기에 어, 그때 받은 이오스 지갑 주소 있죠 본인의 이오스 퍼블릭키 예전에 받은 거 그거 저장해 놓은 거를 여기에 넣으시면은 일단 제 아이디 있죠 계정 네임 있고 그리고 얼만큼 있는지. 그러면 제가 원래 172개가 있잖아요. 근데 10개는 스테이크가 안돼 있고 나머지는 다 스테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크 된 거를 제가 풀어야 제 거래소나 이제 다른 지갑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송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풀어보려고 제가 이 이오스 보터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려고 이 기터백 그리메스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운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맥북 쓰시는 분은 d m g 를 쓰라고 하고 그리고 윈도우 쓰는 사람은 EXE를 쓰라고 해서 다운을 받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71명... 아, 둘다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이거 아까 에러 나가지고 제가 캔슬한 거라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을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못 받아 가지고 여기 사이퍼 글래스 라는 분이 올린 영상을 좀 보면요 방금까지는 맥북 쓰시는 분은 .dmg 파일을 다운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윈도우 쓰시는 분은 .exe를 다운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갑을 언락을 하고 지갑을 클릭해서 여기 스테이크 디오스 들어가면은 이만큼 스테이크 돼 있다 내 cpu가 이만큼 돌아가고 있고 네트워크가 이만큼 스테이크 된 만큼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스테이크 눌러가지고요. 이걸 다영으로 바꿔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스테이크 밸런스 하면은 이제 스테이크 된게 아무것도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바로 언스테이크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언스테이크를 누르고 난 다음에도 72시간을 그래서 3일 정도는 기다리신 후에 전송이 가능하니까요 좀 이오스 전송이 급하다 하시면은 전송해야 되는 시기에 3일 전에 언스테이킹을 미리 해놓으셔야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운을 받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이거는 죄송하지만 다음에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오스 지갑 중에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스캐터라는 지갑이 제일 유명하고 편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기에 g e t s c a t t e r c o m 에 가시면은 제가 구글 크롬을 쓰는데 사실 암호화폐 쪽에는 메타마스크도 그렇고 마이 더 월렛이나 아니면 마이 더 월렛을 보호해주는 이 이더레스 루과 이것도 있죠. 뭐약 피싱 사이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익스텐션이거든요. 크롬을 사용을 하셔서 일단 스캐터를 get chrome 익스텐션을 누르시면은 일단 여기 다 스퀘어 된거다 보셔야 되고요. 에드투 크롬을 누르시면 여기 에드 익스텐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크롬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서 패스워드 스캐터를 비밀번호를 누르면 이게 나오는데 어 이거 절대 알려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12개 의 단어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약간 비밀번호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캡처도 해두시고 뭐 적어두시고 종이에 복사도 해놓으시고 대신에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장도 어디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셋업을 하기 전에 일단 설정해서 언어를 한국어로 지원해주니까 바꾸고 근데 사용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거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몰투즈의 익스텐션 가면은 개발자 디벨로퍼 모드가 있대요. 이거를 열어보면은 아까 스캐터가 어디 갔죠? 스캐터! 이 아이디가 있는데 이 아이디가 이 아이디랑 맞아야 된대요. amm.jkle. amm.jkle. 맞네요. 왜냐면은 피싱 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익스텐션도 확인을 해보라그래서 하필 이 퍼즐처럼 돼가지고 되게 사기처럼 생겼죠? 근데 다행히도 아이디는 맞다고 하니까 아이디도 밑에 남겨둘게요.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 한국어로 바꿨는데 왜... 음... 도움이 안 되네요. 자, 베이직 셋로 가면은 프라이빗키는 예전에 이오스 프라이빗키 랑 퍼블릭키 받은 기억이 나시죠 예전 영상에서 그 이오스 프라이빗키를 가져오시면 돼요 프라이빗키를 넣으면 퍼블릭키가 나오는데 이게 내 퍼블릭키가 맞는지 앞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import eos key pair 하면은요 그래서 계정을 선택해야 되는데 active랑 o w n e 가 있거든요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o w n e 는 선택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ctive를 선택을 하고 선택한 계정을 사용 active로 확인 그러면은 끝났다. 너는 이제 이오스 언카운트랑 스캐터랑 같이 연동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메타마스크 그냥 이오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캐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컴퓨터를 항상 보호를 잘 하시고 보안을 철저히 하셔야 이제 이 크롬의 익스텐션이 스캐터와 메타마스크 안 털리는 거 아시죠? 그 기본이니까. 모든 권한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다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있으니까 다들 조심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고 프라이벳키랑 아까 그 12개의 단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적어 놓으시고 보관 잘해 놓으시고 여기에 들어가서 음, 이름도 적을 수도 있고 이메일, 생일, 지역 이런 것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저는 이걸 업데이트를 좀 이따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 토큰 밸런스가 나와요 지금은 제가 언스테이크 된게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10개라고 나오는데 아까 여기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보터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언스테이크 하시면은 아마 더 많이 나올 거니까 뭐하니? 그래서 이제 스캐터 지갑을 이용을 해서 전송도 할수 있고 그리고 투표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일단 그래서 지갑 만드는 것까지만 오늘 을 하고 제가 언스테이킹을 해서 전송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언스테이킹도 지금 여기에 다운, 페일, 에러 나가지고 못하고 그리고 언스테이킹을 하더라도 3일 뒤에 전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보고 따라 해보시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오스 스테이킹한 걸로 투표도 해보고 언스테이킹을 미리 해서 이제 3일 뒤에 거래하는 것까지 전송하는 것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볼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오늘은 스캐터 지갑 만들고 에어드랍 받은 거 확인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나중에 저는 또한 일주일 뒤에 에어드랍을 다시 확인을 하면은 또뭐에버리피디아나 폴라리스 이런 토큰들도 들어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오스는 잘 계신지 한번 확인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스케터 사용법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리오스에서 잘 설명을 해놓은 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코리오스에 가셔서 많이 많이 질문해 주시고 많이 많이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